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한달 동안 신사 길드와 타이엔 길드, 타이엔 길드와 신사 길드 간에 이어져 왔었던 길드 토너먼트 전그 결승전이 바로 오늘 치러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타이엔 길드는 결승전에 오르지 못했고요. 오늘 결승전은 바로 신사 길드의 포핀님과 또 신사 길드의 로건님의 경기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과연 오늘 결승전을 통해서 길드전 그 최강자가 될 분은 어떤 분일지 초대 챔피언은 어떤 분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경기는 지난 4강전, 8강전, 12강전과는 다르게 총 5판 중에 3판을 먼저 이기는 5판 3선승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승전 경기만 하면은 조금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승전 전에 이벤트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신사 길드의 마스터 에반님과 타이안 길드 마스터인 제가 결승전 전에 이벤트 매치로 먼저 흥을 돋구겠습니다아각 길드의 마스터로서 또 자존심도 지켜야 될게 있는데 과연 첫번째로 이루어질 이벤트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먼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매치가 끝난 후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결승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사길드 포핀님과 신사길드 로건님 이 두분이 결승전을 갖게 될텐데 과연 오늘 우승자는 어떤 분이 나오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이벤트 매치 헤븐 타이거 자 이벤트 매치입니다 사실상 길드전인데 타이언 길드가 아무도 안나면 안되겠죠 다행히 에바님께서 이벤트 매치를 마련해주셔가지고 바로 각 길드의 수장전 <웃음> 수장전 이어집니다 에바님과 타이거 이긴 제가 이벤트 매치 할텐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실까요? 첫번째 매치 시작합니다 에반님도 저도 모두 합체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울트라 초베스트의 존재죠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굉장히 공정에 갑니다 자타이거이 선수 먼저 선타를 잡았어요 칼뱅이싱 뺐죠 하지만 에반 선수가 바로 속성으로 방어를 합니다 하지만 카드는 다 날라갔죠 자 이에 맞서서 다시 한번 공격하는 타이그 선수 지금 스타트가 좋은데요 자 일단은 연속으로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어떤게 더 유리하다 그런건 없죠 아 피했습니다 자 에반 선수 드디어 공격을 이어 나가는데요 울트라 초베지트 나왔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커버체인지 성공 하지만 공격을 이어 나갈 필살기가 없었습니다 자 라이딩 찾거든요 자 지금 아주 큰 좋은 기회인데 지금 성공을 했어요 자 과연 시작이 타이거이 선수에게 어떤 유리함을 안겨줄지 자 결과 볼까요 자 이거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정도면 죽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어요 에반 선수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고요 타이거이 선수한테는 반면 아쉬운 결과죠 자, 다시 정신 집중하면서 두 선수 모두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차 공격, 헛밴싱 잘 유도했죠? 이번에는 타이거 이 선수가 아주 잘 피했습니다. 칼밴싱 잘 쳤고요.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데, 자, 특수기를 쓰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카드를 날리는 걸 먼저 집중하고, 한 명을 확실하게 없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가 이제 특수기를, 아, 저기, 필살기를 쓸 수는 있고, 궁극기는 쓸수 없기 때문에 궁극기를 골랐던 타이거 선수. 그래서, 에반 선수의, 어, 오지터가 죽었고요. 지금 다시 헛벤신 잡았죠? 하지만 두 번째 실패! 자 에반 선수 공격을 이어나가는데요 자 현재는 2대3 상황이 됐습니다 타이거잎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하지만 저기에는 울초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어떻게 될아 되... 이번에는 에반 선수가 라이징러시 성공을 하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2대2가 되고요 어 급격하게 에반 선수 쪽으로 유리함이 옮겨가죠 지금 보면은 속성상 보라색이 노란색한테 완전 취약하기 때문에 에반 선수가 더 유리합니다 아 이번에는 헛벤씨 잘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에반 선수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울초가 속성으로는 역속성이지만 공격 잘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베지트로 바꿨죠 아이 베지트 죽이는게 큰 문제겠는데요 자, 궁극기 꺼냈어요 자 바꿔야겠죠 체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역속성이어도 체력이 많아서 죽지 않는게 나아요 지금 초오지터 얘가 차라리 초보오지터 살리는게 낫습니다 죽고 이번에는 아, 갑자기 에반 선수의 집중이 향상됐습니다 헛배니식 다잡아냈고요 아 이렇게 해서 초오지터 필살기도 못 꺼내보고 죽었어요 아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에반 선수의 승리로 멋있게 필살기로 끝납니다. 으아! 중계를 하다가 감정이입도 되고 그런데요. 자첫 번째 경기 에반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이거 결승전에 타이아인 길드 아무도 없어서 제가 마지막 이 타이아인 길드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저 갑자기 중계하다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다가 조금 자아가 튀어나왔는데요 두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에반선수님에 대한 응원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일수도 있어요 이벤트 경기에 또는 타이아인 길드 경기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수해진을 치고 악의 계보를 고른 타이거이 선수 그리고 또다시 합체덱으로 오신 에반 선수입니다 과연 어떤 대전이 일어날지 지켜보시죠 자 일단 특수기를 쓰면서 바로 커버체인지 대응을 했죠 아 바로 헛벤싱으로 잡으면서 골든프리저를 때리고 있습니다 스타트가 좋습니다 에반 선수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페스트맨시 다시한번 터지면서 타이거이 선수 위기에요 노란색 베지트가 울초배가 지금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다시 바꿔주면서 데미지 감소를 시키고요 아 빅뱅어택까지 맞았죠 자 이거는 피했는데요 자 공격을 이제 반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타이거이 선수 지금 골든프리저가 나왔는데 이 골든프리저 공격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공격력 어? 게다가 지금 울초로 바뀌었습니다 속성상 유리해졌죠 다시 한번 그 데미지를 감시시키려고 울초로 바꿨으나 이 골든프리저의 트리 어, 필살기는요 속성 무시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또다시 아 어, 터졌어요 패스트맨시 터지고 아직 못바꾸죠 못바꾸는 상태인데 과연 자 1카운트 의제는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어! 야 이거 교대할 수 있었는데 안 바꾸면서 타이거이 선수가 울초배를 죽였어요 지금 풀파워 피저같은 경우는 부활금지가 있죠 자, 아 이거 에반 선수 놓쳤나요 자 울초배가 죽으면서 타이거이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유리한 점이 생겼고요 게다가 라이징러시까지 성공하면서 급격하게 경기가 기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1대3이 됐죠 자 이번에는 잘 피했고요 에반 선수 공격기이아나가겠죠자 하지만 속성으로 방어를 하는 타이거 선수 아 이번에도 커버체인지 시도했는데 실패했고요 아 필살기 맞으면서 모든 카드 다날라갑니다자 궁극기 하나 갖고 있죠 언제 쓸지가 아! 지금 타이이 약간 늦으면서 아 타격 데미지 입었습니다 자 이거 데미지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냥 공격기 써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공격으로는 오디터를 죽일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공격은 멈추지만 1대3이고 오디터 체력이 많지 않아서 유리해졌습니다 아 이건 뭔가요 이건 피하려다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못피했는데요자 커버체인지 하면서 죽는거는 막았죠 카드가 다 날라갑니다. 다시 라이징까지 있는데요. 언제 이 라이징 날라올지도 봐야겠는데, 아, 이렇게 태클 한번 잘못 날라오면서 타이거이 선수가 두 번째 판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타이엔 길드 마지막 경기까지 가네요. 자, 두 번째 경기, 타이거이 선수가 가까스로. 위기에서 탈출하면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어, 이벤트 매치. 사실 이거 수장전이어가지고 흥을 돋구려고 했던 건데 굉장히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어, 두 번째 매치에서는 어떤 분이 승리를 하게 될지 수장전 이벤트 매치. 마지막 지켜봐 주시죠!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자, 두 선수 모두 2라운드 경기 때 가지고 나왔던 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에반 선수는 합체 전사고요. 타이거이 선수는 악의 계보입니다 자, 과연 마지막 이벤트 매치 3라운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지금 타이거이 선수가 먼저 필살기를 쓰면서 선타를 잡았습니다. 필살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 독카바키 상태. 이번에도 타이거의 선수가 독하바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가져가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데요 자 이거는 네, 커버체인지 방, 방어를 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가 지금 카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좀 모아가지고 휩싸기까지 가겠죠 자이골든트리더 상당히 강합니다 자 태클을 바로 타격으로 바꾸면서 아 지금 유리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타이거선수 자, 커버체인지 실패했습니다 에반선수는 자 이렇게 되면은 저 메인능력까지 쓸것 같거든요 네, 메인능력 썼죠 카드 리프레시 했습니다 모두 다 채워왔고요 필살기로 죽이려고 하는데 아 필살기가 좀 약했어요 하지만 특수기로 일단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요 아마 바꾸겠죠 자 이렇게 커버 체인지를 성공하면서 공격은 끊어졌습니다. 궁극기를 꺼낸 에반 선수. 하지만 갑작스런 필살기에 다시 한번 맞았고요. 자, 어, 자, 이거는 타이거 이 선수가 잘했는데요. 자, 라이징 날라갔는데요.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아, 막았습니다. 에반 선수 지금 라이징 막았어요. 아이고 아쉬워라. 자, 막으면서 일단은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은 궁극기를 썼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더아 이거를 지금 또다시 타이밍을 뺏으면서 에반 선수 두디어 반격을 이어나가고요 자 이거 내줄것 같은데요 안 내주나요? 어, 아, 바꿨습니다 역시 한명이라도 바꿀 수 있게끔 교대 베니싱 가능하게끔 만드는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지금 그대로 가서 죽이나요 설마 땜땜땜땜땜 야 이러면은 유리하게 됐습니다 부활금지 역시 이 풀파워 프리저가 무서운게 이겁니다 부활금지가 무서운거예요자 약간은 타이덜 선수 쪽으로 유리함이 기울었는데요 바꾸나요? 네 바로 그냥 프리저 내주는데요 역시 풀파워 프리저가 중요하거든요 자 죽지 않고요 네. 필사기 바로 쓰는데 피했죠 자 이거 피한거 생각하고 지금 공격이 이어나갑니다 아 이제 커버체인지 다 써가지고 커버체인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3대1이고요 과연 이 이벤트 매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궁극기가 나갔고요 하지만 속성이 지금 오지트한테 유, 불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세죠 근데 상관없이 아! 이렇게 되면은 급격하게 타이거이 선수로 지금 경기가 기울게 되고요 자 독하받기 어떻게 될까요? 와 에반 선수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9 9 2를 만들면서 공격 이어나가지만 아! 쓸수 있었던 카드가 필살기랑 타격이었는데 커버체인지 당하면서 일단은 <웃음> 다시한번 공격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필살기가 나와야될것 같은데요 카드를 다 날려야겠죠 와, 하지만 타이오이 선수 한명도 죽을수 없다는 의지인가요 자공격기 꺼냈어요 자 지금 느낌표 떴거든요 벤싱 레이지가 안채워져있었던 상태였어요 아, 이렇게 해서 풀파워 프리저의 레전더리 피니쉬 쇼타임! 풀파워 프리저의 사이언에 대한 복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매치 수장전! 타이인 길드의 타이거익 선수가 타이언 길드 자존심을 지키며 승리했습니다 자두 선수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에바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도 고생했어요 자 이제 이, 여러분들 이 흥을 돋가줄 이벤트 매치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바로 결승전이 이어지겠습니다 결승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판중세 번을 먼저 이기는 분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Final match. Poppy vs. 로건. 푸피님은 가플레이트를 달고 싸우시는 가플레이어이시고요. 로건님은 1차전부터 차근차근 YK님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목덩님까지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우승자가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길지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첫번째 미치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인조인간 듀오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첫번째 승리를 가져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피 선수는 악의 대구에인조인간 듀오가 추가되어 있고요. 반대로 로건 선수는 미래 대게 지금 울트라 초베지트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리더로 달고 나왔겠죠. 일단 초반은 비슷비슷합니다. 로건님이 일단 성타를 먼저 가져갔는데요. 자 바로 반격을 하고 있는 코피님입니다 서로로 바꾸면서 공격을 쭉쭉 이어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노란색으로 속성의 우위를 가져갔고 자 이렇게 아주 드럽게 로건님이 커버체인지 성공하면서 추가타까지 공격을 가져가네요 자 이거 속았어요 지금 기타는 속았습니다 자 네, 속성으로 여전히 로건님이 앞서져 이번에 공격을 일부러 지연시킨게 있었는데 자어 헛벤싱 잡으면서 지금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바로 1 8로 바꿨어요 하지만 부활프리저가 있기 때문에 한번의 부활찬스 잡을 수 있죠 아 이번에는 호피님이 헛벤싱 잡아내면서 반격을 이어나가고요 자 아주 부드럽게 공격이 어 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중리간 <목소리> 이 듀오의 사실점인데요이 특수기가 어? 커버체인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 자 라이징까지 갔습니다 라이징 아 로건님이 라이징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자스팅님이 아쉽게도 바로 한명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고요 로건님 다시 한번 살아났죠 그럼과 동시에 페스티메이시로 칼베니시로 공격을 이제 퍼고 나갑니다 너만 인조인간 듀오 있냐 나도 있다 이런거죠 자 지금 체력이 얼마 없어요 와 필살기까지 이번에 박었는데 죽을 것 같거든요 워낙 세가지고와 진짜 죽었네 진짜 음. 너무 상인데요 자 이번에 반대 라이징러신인데 이건 쏘! 막혔어 오늘 라이징러신두번다 막히는데요 서로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어아 이번에 포핀님이 심리전에서 이겼죠 아 하지만 로건님 바로 커버체인지 성공 하지만 추가타 이어 나갈 필살기는나 없었어요 자 이번에는 옹플레이가 좋은데요 무르르듯 잘 흐르고 있습니다 바꾸기도 좀 그렇죠 그냥 파란색 프리저 부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궁극기 나왔고요이 뒤에서 나오겠죠 이제 <웃음> 아우 이거 난 언제 나오냐 자 여전히 로건 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빨간색 인조인간. 지금 17호 같은 경우는 때릴수록 체력이 차고 18호 같은 경우는 때릴수록 벤시 게이지가 차요. 자, 궁극기까지 날라왔고요. 아무래도 이걸로 죽을 것 같은데요. 로제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 자,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판 굉장히 로건 님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자, 베니씨, 하나만 뺏기 되거든요. 끝까지, 포키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체력 차죠? 좋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이어나갈지. 오, 타이밍 잡는 공격 역시 가플레이어입니다 자, 다시, 돌격 가능해졌어요. 아! 이거를 또 연주인간 듀오가 커버체인지를 응수했어요 로건님이자 하지만 이번에도 타이밍을 잡으면서 쿠쿠님이 일단은 한명 죽였습니다 여기 예, 예,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이제야 알것같아요아슈로지트가 이제 공격을 잡았거든요 근데 체력 진짜 많이 채웠네요 그동안 아까 1위였던것 같은데 절반을 채워놨거든요 슈베지트, 아무리 속성이 분리하더라도 카드가 워낙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결승전 첫 번째 매치, 로건 님이 승리했습니다! 자, 로건 님이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면서 세판 중에 먼저 1승을 가져갔는데요. 자, 결승전이 다섯 판이 주어진 만큼 첫 판을 이겼다고 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겠죠? 과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승부의 균형이 맞게 될지 아니면 로건님 쪽으로 좀더 기울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포핀님은 이번에는 아까는 악의 게부에 불순물이 섞여있었다고 생각한걸까요 프리저로 모두 다 나왔고요 반면에 로건님은 이번에는 미래인데 어 선수 한명이 바뀌었죠 로제 대신 에 트랭크스로 바뀌어있습니다 자 성공을 이어나갑니다 로건이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요 자 17호로 바꿨고요 아, 타이밍 점플레이 아, 하지만 아, 지금 헛벤싱 아, 소리 들었죠 네포킹님 헛벤싱 바로 잡아내고 공격 이어갑니다 골든필즈 나왔어요 아, 아, 아, 그냥 아, 커버체인지까지 못하게 막았고요 숙이 이어지면은 필살기까지 이어지는거죠 <목소리> 자 코코데스요 필살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필살기가 너무 강합니다 진짜 속성과 상관없이 자. 아 이번에는 헛백씨 반대로 로고님이 잡아내면서 반격을 합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한, 한순간도 지금 방심할 수가 없어요 단세 그래요. 서로 신중하죠? 안피할 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야 벌써 부활을 뺐는데요. 코피님이 부활이 되면서 네, 파란프피죠더 이상 공격을 연하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아 진짜 이 너무 좋죠? 게다가 위기를 느끼고 트랭크스로 바꿨는데 지금 공격 계속 이어나가면 트랭크스 죽을 것 같거든요 자 부활금지 시키려고 바꿨죠 자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아 안바꿨네요 아이풀파 프리저 특성 혹시 몰랐던걸까요 풀파 프리저한테 맞으면은 부활이 안됩니다 자 이번에는 피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게 전송해주신 영상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푸피님이 라이징러시 성공하면서 아, 베지트까지 죽게 되겠는데요 지금 풀펌들어 갔었잖아요 네 죽습니다 버티기 못해요 자 두번째 판은 푸피님이 굉장히 유리해졌는데요 흰대상 대상 자. 아 하지만 로건님 쉽게 지지 않아요 지금 헛베이싱 잡아내면서 공격 쭉쭉 이어나가고요 바로 또 이제 체인지 하겠죠 아, 체인지 조금 느렸는데요 아 이번에는 커버체인지 하나 채우려고 했던 것 같고요 헛베이싱 하면서 공격 계속 이어나갑니다 야 진짜 세긴 세네요 아마 18호까지 바꿀 정도로 태그 베이지 기다렸을 텐데, 한방이 모자랐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버틸 길이 없습니다. 자, 파란색 프리죠. 역시 속성에 장사가 없어요. 18호로 바뀌었어요. 신중한데요. 자, 1 8호기 때문에 노란색한테 약해졌습니다. 라이징 러쉬가 하나 남았습니다. 로건 선수.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 어, 야, 그냥 내줬습니다. 푸피 선수가. 슈퍼프리자할일다 했다고 생각하고 내줬어요. 야, 꽤 멀었거든요. 이거 피할 수 있었죠? 아, 이제. 에, 이제는. 벤싱도 없기 때문에 푸피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볼수 있어요. 벤싱이 없고 지금 카드가 워낙 많아요. 이승머스 날라갈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사격 아마도 있어가지고 자 이제 딱 좋아졌죠 공격력이 워낙 강한.. 아 끝났네요 포피 선수의 골든프리저가 로건 선수 18호에게 필살기를 가하면서 두번째판! 로건 선수에게 포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역시 결승전다운 매치입니다 첫번째 판은 로건 선수가 두번째 판은 포피 선수가 가져가면서 1대1 승부의 균형이 맞춰졌는데요 역시 포피 선수의 악의 계보는 순수한 악의 계보로 이루어져야지 더 강한걸까요? 반면에 로건 선수 입장에서는 잘 가져갔는데 순식간에 풀파워 프리저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트랭크스나 베지트가 부활을 못했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번째 경기 끝났고 이제 바로 세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포피 선수 지금 악의 계보가 아니라 프리저군입니다 지금 프리저군이에요 로베리가 섞여있습니다 반면에 로건 선수는 첫번째 판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그 덱으로 왔습니다 자, 로베리 같은 경우는 버티기가 있습니다 체력 20%로 버티기를 한번 할수 있죠 자, 과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로건 선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죠. 어, 자, 허펜싱! 어, 아, 로건 선수 잡았어요. 자, 지금 상대방이 바꿀 걸 예상하고 바로 또 바꿔줬는데, 아, 이번에는 노란색 쿨퍼 프리저로 응수합니다. 방어가 되죠. 네. 자두대가 가능해졌는데요 아 먼저 공격을 가져가죠 자 슬이죠 이제 반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좀 약해, 약해 보이죠 이것도 근데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벌써 드래곤볼 다 모을때까지 한개밖에 안남았습니다 라이징 하나밖에 안남았고요 아 헛벤싱 잡으면서 허피 선수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부활 금지가 되는걸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로즈로 바꿨는데요 다행히 성공을 할지 아, 막았습니다 로건 선수! 라인금 막으면서 기사회생합니다 하지만 아 이렇게 되면은 아프죠? 아..이거 바꾸기보다는 죽는걸 선택했어요 자, 로벨이 첫 등장했어요 하지만 등장하자마자 스카로한테 맞고요 자 로범님도 공격을 이어나가고있습니다 자 데미지가 아직은 조금 약하죠 자 헛된 씬 잡았어요 이거는 약간 펼수 있었을 타임인데 심리전에 심리전이 오다보니까 지금 맞았죠 아, 역시, 결승전이라, 이, 심리전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어, 미끼 던지면서 성공했고요 자, 부활까지 시키면 좋은데요. 카드가 없었어요. 아치카드. 와, 진짜, 시키면 좋습니다. 로건 선수 지금. 하지만, 일단은, 카드가 없었던 게좀 아쉬웠죠. 베지트로 바꾸면서 체력 뽑은 가져가고요. 베지트를 죽이기에는 카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쵸? 네, 카드가 안 나와서 이번에 반대로 흑틴 님도 베지트를 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두 대가 가능해졌죠. 로베리 나왔어요, 로베리 아무리 가 익스트림이라고 해도 빨간색이거든요 속성에서 우위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들어가고요 게다가 지금 칼맨스 터지면서 야 진짜 또 나왔습니다 역시 울초베를 죽이는 데는 풀파워프리저가 제격이에요 이번에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막는데 실패하면서 울초베 풀파워프리저한테 부활통지당하며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포핀님에게 굉장히 유리해졌죠 경기가 자, 페퍼블이죠 메인 능력 쓰면서 바로 베니싱 회복하면서 공격 이어나가는데요. 죽이기에는 체력이 워낙 많고 또 속성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궁극기 썼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었고요. 로베리 나왔어요. 아, 로벨이. 이렇게 포피님이 마지막 헛벤신 잡으면서 세번째 판 승리로 가져갑니다 아 지금 역전됐습니다 첫번째 판은 로건님이 이겼으나 두번째 세번째 판 포피님이 연달아 이기면서 현재 스코어 2대1이 됐는데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네번째 판이 되겠습니다 과연 포피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3연승해서 우승할 것인지 아니면 로건님이 마지막 경기 다섯번째 경기로 가져갈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네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피 선수는 이번에도 프리저 군입니다 아기 계보가 아니라 지금 풀파워 브로리가 들어가있고요 반대로 로건 선수는 비록 세번째판에선 패했지만 첫번째판 승리의 기운을 가져다 적던그 덱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경기가 이어질지 일단 로건 선수 먼저 천타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레시로 바로 포피 선수가 응수를 하고 있죠 아, 풀파 브리 풀파 브로리, 여기서 결승하에서 보니까 굉장히 세보이는데요 제가 쓸땐 약했거든요? 자, 노건선수가 커버 체인지 성공하면서 공격을 막았고요. 자, 특수기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17호가 비록 역속성으로 지금 데미지는 주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18호로 바꾸기 위한 추진력을 얻는 것 같죠? 이 브로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지금 헛스싱으로 로건 선수가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브로리의 치명적 단점 바로 궁극기로 부활금지가 안된다는거죠 과연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결승전에서 나오는 플레이는 어떤 플레이인지자 지금 아 이거는 좋아요 타이밍을 잡는 플 레이로 지금 포키 선수가 두번 이어나가고 라이징 바로 나가는데 야 이거 못 막으면 위기입니다 못 막았습니다 포키 경기가 두다시 로제를 먼저 죽이면서 3대2로 바로 만드네요 아, 약간 앞선 경기랑 약간 양상이 비슷한데 로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또 이걸 안바고쓰면은 베스트가 죽잖아요 자로건 선수 헛댄싱으로 타이이 잡으면서 공격 이어나갑니다 그렇죠 퍼버체인지 안당하게끔 사격으로 공격을 했고요 자, 카드 두장 빠졌어요 드로우 속도가 빠르거든요 한장더 나올지 안 나올지 아우 안나왔네요 로건 약간 아쉽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테크를 타격으로 잡아냈죠 자 패드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노란색한테 오히려 스타로가 약한 상태입니다 어, 던졌고요호프 선수 어, 자 타이밍 잡고 사격으로 2탄 바로 이겨냅니다 어 이번에도 와 대박인데요 이번에는 커버 체인지 타이밍을 잡는 시간차 플레이를 했죠 자두대가 모두 다 돌아왔어요 꿀 돌아왔고요 자 로건 선수의 공격에 나갔는데요 아 커버체인지 나갈것 같죠 자 브롤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좋던 타이밍 잡는 플레이가 좋은데요 양선수 모두 다 아데비안하고있어요 아츠 대시 후매니싱 안쓰고 그대로 돌격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 이어나갑니다 이야 이거는 또 헛댄싱 노린다면 구멍기까지 쓰죠 물론 않겠지만 바로 교대가 되죠 강제 교대가 됩니다 어쨌든간에 부활 하나 뺐어요 자 로건 선수 심정 압박이 있을까요 지금 약간 손이 부진 느낌인데요 자 일단 공격을 이어나가야겠죠 최대한 많이 때려야 됩니다 아 이걸 또 풀파워 풀죠 게다가 지금 저것까지 없앴거든요 드래곤볼 자 타이밍 뺐는데 귀신이네요 그러면서 파란색 품죠 공격 이어나갑니다 이거 데미지는 약하지만 지금 차근차근드래곤볼 모았고 라이즈까지 왔어요 이거 못막으면 끝인데요 야 이거 막았습니다 자 마지막 희망이 왔어요 로건님한테 이거 진짜 못막았으면 큰일날뻔했는데 막았고요 아니 어떻게 될 것인가 중에서 노려보는데 오프아 헛배신 잡아냈죠 이렇게 되면은 로건님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자오프이 과연 우승을 가져갈 것인가 자 공격이 짜냈거든요 이렇게 결승전의 마지막 기술은 프리저의 레전더리 피니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결승전 경기 포피님의 우승입니다 포피님이 두 번째 경기부터 네 번째 경기까지 연달아 세 판을 모두 이기면서 결승전 그 우승자가 됐습니다 정말로 포핀님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아쉽게도 마지막에 조금 힘이 빠진 로건님 우승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플레이 열심히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신 두 선수분들께 모두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The winner! IT'S p o p p i 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오늘 길드 토너먼트 초대 우승자는 바로 하, 악의 계보를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잘 사용하시는 또는 뭐 프리저군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포피님이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포피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달간 이 토너먼트에 참여해주신 선수분들과 그리고 이 토너먼트를 또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진행해본거라서 좀 은, 뭐랄까요 운, 운영도 조금 서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게 조금 미진하다 싶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또 제가 해설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아랑곳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응원해주셔서 토너먼트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토너먼트 이벤트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어... 토너먼트는 끝났지만 주말마다 하는 드래곤볼 레전드 주말대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달동안 토너먼트전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즐거웠습니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요 하,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대망의 막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방송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